That's r e it c o r o e s c o g n i z e that. Where is it? w h e r is Consistently. 여기 e r e is it? That's where it comes y Here o e a 그리고, 네. 음. 그리고, 네. 이걸 이렇게 볼수 있나? Encourage 네, 네. A to B. A가 B 하도록 경력시 어. 그렇죠, 그렇죠. 그래서, 예, yeah, to exercise, 투부정사 나오는 거, 예, yeah, yeah. 중요할 수 있어요. 여기도. 네. Yeah. t 그렇죠, 맞아요. Inspire, 목적어, 투부정사.